날스 아메리카노 네. 자, 아침에 발암자로 아, 소개하자 편지 한국말 잘하는 오, 음.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우 진원군 진원군이요 네우여 나가서 먹을까요 나가서 진동기하고 나복지 <웃음> 군대식으로 이 번홀 팸미 다음 담배 공장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 l 밥번 먹었어요. 어, 조정기 그 있네. 이거는 미스티거든요 이거. 이게 병리수세 종류인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맛있어요. 어. 음. 아, 한번 있뭐 왜커죠그 안에 가루 들어간 거는 돼지고기 가루입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6프로권이 아니라 여기는 저거에다가 빵 같은 거에다가 많이 올려먹고 그리고 이렇게 음? 고기가루 사서 먹어요 맞아고기가루가죠 그럼 그렇게 먹어요 두 다가 음. 올려서 넣어 근데 원래 화기동생들이 고기가루사서 밥비면 맛있다고 아 어, 근데 이맛 진짜 쓰레기 있어요 저스트리스 쓰레기 국인수산에와있다 타이페이 산수산 대만에서 어, 나도 어, 해산물을 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뜨거운 어. 시간이 될것 같고요. 나수를 먹을려는 곳에 소주를 먹고 배에다가 자글자글 어. 잠시 후에 맛빵 먹방 먹어보 어, 어. 어. 맹가울 파있네 이거 괜찮다 포도 알갱이도 있고 껍질 가다비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기다려겠다기다려비어다려야지다기다려 설하겠습니까? 와서 되게 게임. 영상인데? 영상 눌렀어 아, 영상 네, 영상 눌러셨는데? 마사지 하러 왔는데 그냥 미용실에서 머리 감는 거야 그냥 머리 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 말리고 왁스 발랐어요. 끝입니다 종철이가 잘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베스 서라지를보는데 아, 영상이에요은정씨 <웃음> 왔어요 어. 네. 어, 네. 아, 네. 아, 네. 아. 우린 다 모였습니다 번개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거 한잔못 먹겠다 아이 먹지마 먹지마 자 우리 재윤이 가지아형왜 받아? 제쟤쟤 자, 제가 사랑하는 형님이자. 자, 우리 조일의마당이자 자, 종철이가 위에 내가 오으면 소원을 들어줘야 돼. 네, 제가 소원을 들어뜨렸다 독도는 한국당. 아, 역시. <웃음> <웃음>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우 정지호와나 대만에서 오랜만에 게던청소 형이랑 먹을 때이었었는데 이건 좀조용산 거예요. 네, 음. 저희가 하이 라이프라어디 음. 오겠습니다. 하이 라이프. 아, 진짜? 음. 형, 대만에서 먹어야 될 과자 중이